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코피 Bye bye. Bye bye. Bye 어, 아직도 흔들거려요 <웃음> 치료비 받아야지 니에오는 얌전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나올 건다 나와요 네 아니 아니 오빠띠 아. 띠띠 아. 음. 모자 사라고 한거 알래요? 응응거기다돈넣어달라아돈넣으라고 음. 나는 모자 보고 아 이건 뭐좋론데 이랬는데 네. <웃음> 오케이 엠마이 행갑라이냐 bye bye 감 ơn uh, bye bye 감 ơn 안녕 안 bye bye 행복하냐 bye bye 행복하사합니다 okay. <웃음> <웃음> 매번 올때마다 새로워요 그,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니다다사니다다 이거? 뭔지 모를 음식들이 많아. 어, 이거 맛있겠다. 저번에 라이, 라이브, 스트리, 라이브 스트리밍 때도 왔었지만, 카메라를 들고 오면 피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확실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고, 좀 즐겁습니다. 보는 눈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시장을 조금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컴파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빠 아빠 됐어? 됐어? 됐어? <웃음> oh <my God>. <웃음> <웃음> 오늘부터 <안> 1일 <웃음> 아그리고오 아빠 니우아 <웃음> <New one>, 골라봐 <웃음> <웃음> 무제컴? 너 안고르면 죽어 몰라 협박을 해야돼 이것들 아, 안돼 어. 성급 야, 나는 왜? <웃음>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니아니아니 컴파이. <웃음> 차라리 이거줘 차라리. 차라리 이거, 고양이. 너 빨리, 골라. 아이고, 에이, 여동생, 뺏기면 안 돼. 뺏어. 아빠, 뺏어, 뺏어. 뺏어. 야, <웃음> <웃음> 야. 그렇지, 잘했어. 뺏어, 뺏어. 야, 이거 해, 이거. 같아 이거, 이거 귀엽다 아, 이게 뭐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좋은 인물 다방쳐놓은것 같아요 아, 생필 나 이러고 지금 포티키를 걷고 있어요 이러고 자나 지켜주는 거야? 어. 오 역시 여 동생. 짐짝 짐짝. 짐짝 짐짝. 짐짝 짐짝. 짐짝 그래도 지금 둘이는 사이 좋아요, 이제. 둘은 사이 좋습니다. 왜, 왜 때려? 때려, 공격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만돌 네. 어 꺼내디디븐디 어저 2차전 들어갑니다 2차전 소과 여기 사람이 막 변태인 줄 알아 저희 사람들이 아까 남자가 한 명이 나를 딱 보고서 우뭇하게 웃더라고 야, 너네 닭발도 되게 좋아하는구나. Um. 자, 오늘도 맛있게 먹고 있는 이가족 식구들. 니우 ơi, ngon không? Không ngon. Không ngon hả? 먹었는데 몇 개나 반뉴까이 안. 몇개하몇개 먹었어? 몇 개야? 몇니야이개개야 10개나 먹었어? 마없 때문에 검은 원이래매 간단하게 저희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잠깐 코띠끼 와서 즐겨봤습니다 코띠키는 앞으로 자주 올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 이제 젊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주변 시선이 좀 따갑네요 남자분들이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저, 저 끌고 갈것 같아요 여기? 아 여기도 있네 오, 여기 개귀여운데? 봐, <웃음> <봄> 재밌게 니에오 골놀았던 끝물 놀고 와, 네우 어디 갔어? 오늘 재밌었어? 응. 다음에 사우나에서 응. 놀러 오자. 사우나에요? 응. 응. 어, 오케이. 담비에 바이바이. 응.